오늘은 생들깨, 바지락 수제비를 해먹으려고 우리 준비했습니다. 밀가루 두 컵에다가 감자 전분 한컵 넣어서 소금을 조금 이렇게 반죽에도 소금을 조금 넣어주면 먹을 때좀 승부운 맛이 들라니까 한 꼬지나 두 꼬지 정도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여기는 참기름을 좀 넣어주면 이게 먹을 때 고소하고 띄어낼때 손에 달라붙지 않아서 좋더라고. 물은 약간 미지근한 물 얼마정도 이게 300ml인데 얼마정도 들어갈지 반죽을 해봐야 알겠네 이렇게 이정도 반죽해가지고 유생봉투에 넣어서 그냥 실 올려다 그냥 놔두면 이게 좀 말랑말랑해져가지고 어 떼어넣기가 참 좋아 이정도로 냉장고에 안 넣어도 돼요 들깨는 한두컵 정도, 음, 좀 진하게 해서 두 컵, 종이컵으로 두 컵. 이게 다풀면두컵 되거든? 2두 음, 음, 컵. 이거를 희쳐서 좀 담가놔야지. 마른 거니까. 깨는 게다 풍긴 뜨니까 깨끗하게 치기만 하면 돼. 모기겠습니다 네, 아, 이거 이제 깨끗하게 쳤는데 좀, 이렇게, 마른 거니까, 좀, 뿌르라고, 어, 좀,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담가놨다가, 가르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깨끗이 씻혔으니까, 밭혀가지고, 갈아올게. 이게, 잘안걸려져 소면분을 끓여야 되니까 좀더 붓고. 음, 이게 고명으로, 이제 고명을 준비하고, 이게 애호박 반 정도 넣고, 이제 포고버섯 두 개. 이게 당근도 넣기도 하고, 감자도 넣고 그러는데, 우리는 포고하고 호박만 넣을 거요. 이게 들깨물 받침 거를 이제 끓여주면 돼요. 끓인다. 끓어 끓어 넘으려고 그러나? 넘을래나? 엄나만나게 생겼네 아까 반죽해놓은 거 숙성시킨 거예요 약간 참기름이 들어가서 손에 하나도 안 붙어 이렇게 아 이게 막 넘으려고 그러네 아 쭉쭉 너무 잘 늘어난다 이게 얼마만큼 잘늘어자고 조금, 조금. <웃음> 얼마나 건지 이러고 잘려어놔요 요. 와 이럴 때 불을 이제 좀 높이고 처음부터 이거를 넣으면은 어? 호박이 너무 묵크덩 거면 리 맛이 없으니까 살짝만 익히려고 늦게 넣는 거요. 이 국물이 조금 적은 것 같으면 한번더 이렇게 합쳐가지고 좀더 넣어주면 적당하게 마늘 한 숟가락 넣고 이거 바지락인데 바지락 살을 어, 연한 소금물에 살짝 휘쳐줬어요 이게 모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넣고 한번더푹 끓이면 끝이 되겠죠 이거 또 파도 좀 넣어주고 국간장 멸치 아, 액젓도 조금 넣어 주고 그리고 싱거우면은 이제 소금으로 간하면 끝이에요 자다 끓였다 아, 건강에 좋은 이거 어, 들깨 칼국수 아니야 수제비 완성했어요 아, 이렇게, 그, 따끈한, 이렇게, 생, 그, 뭐냐, 들, 끓이다가 들깨 가루 넣어도 되는데, 난더 맛있게 하려고, 네 들깨를 갈아서 했으니까 훨씬 더 고소하니 맛있네요. 따끈하니 맛있어요. 감사합니다.